대구 아파트 하락이 아파트. 중심에 있었지만 결국 갭투자 투기꾼들이 모인 곳에서부터 급락폭락 시작한다. 그렇다면 대구 역시 곧 대폭락의 시점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대구 구축 아파트 가격은 2배에서 3배까지 올랐으니 얼마나 떨어질까 2배에서 3배 하락할까? 걱정이다. 대구시는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쓰던 관사가 팔리지 않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 관사는 수성구 수성일가 수성로 때켓을더 퍼스트 99형이다. 2017년 6억 3천여만 원에 구입했다. 매각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했으나 지난 7월 1일과 9월 30일 두 차례 유찰됐다. 대구 아파트값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관사는 구입 후 최고 11억 5천만 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최근 같은 평수 아파트가 7억 8천만 원에 거래되는 등 7억 중후반대로 급락했다. 전전가 9억 6천6백만 원보다 2억 원가량 낮다 올해 대전 지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두달 연속 네자리수를 기록하며 미분양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27일 대전시가 지난달 말까지 집계한 민간 분양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대전 지역 미분양 주택은 총 1,374호로 집계됐다. 이중 서구에만 전체의 약 73%인 1,300호가 몰려있고 다음으로 동구 165가구, 중구 142가구, 유성구 42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미분양 주택 1,430호에 비하면 줄어든 수치지만 대전은 올 들어 1월 423호에서 매달 400선을 유지하다 지난 6월 523가구, 8월 668가구에 이어 지난 9월 1,430가구부터는 4자리수를 기록하고 있다. 대전은 분양만 하면 완판됐던 이전 분위기와 달리 올해는 무순위 청약마저 저조한 청약 성적을 보이면서 미분양 사태가 본격화됐다. 일례로 하나포레나 대전월평공원 아파트는 지난 8월 2.54대1을 기록하며 순위내 마감됐다가 대거 미계약 물량이 나왔다. 이어 무순위 청약이 진행됐지만 미계약분 1단지 370가구에 89명이 접수해 76%, 2단지는 397가구에 83명만 신청해 79%가 각각 미달됐다. 고분양가도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미분양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전에서는 최근 3.3당 평균 분양가가 1,800만 원을 넘어서는 단지가 나오며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발코니 확장 비용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2천만 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단지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 의 직방에 따르면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3만 353가구로 집계됐다. 전월 22,347가구과 전년 동월 29,405가구보다 각각 36%, 3%가량 많다. 매년 12월은 해를 넘기지 않고 입주하려는 단지가 집중되며 입주 물량이 많은 시기다. 올해는 수도권 입주 물량이 특히 많다. 수도권은 전년 1만 557가구 대비 18%가량 많은 1 18, 8,391가구가 입주한다. 지난해 1월 2 402가구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 3,111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 3,100가구, 서울 2,180가구 순이다. 경기는 화성, 양주, 고양 등에서 19개 단지가 입주한다. 인천은 부평구와 서구에서 대규모 단지 2개가 입주한다. 최근 입주 물량이 부진했던 서울은 마포, 서초, 서대문구에서 정비사업이 완료된 사업장 3곳이 입주를 시작한다. 수도권에서 월별 전국 입주 물량의 버금가는 물량이 공급되는 가운데, 입주 물량이 집중되는 지역의 경우 전세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지방은 총1 1,962가구가 입주한다. 지역별로는 부산, 충남, 대전, 대구 순으로 물량이 많다. 하명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월세가 전세 거래를 역전한 가운데 새 아파트 잔금 마련을 위해 전세를 내놓은 집주인이 많아지고 있다. 역. 입주 물량이 집중되는 지역 중심으로 전세 가격 하락폭이 더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전 갑천이블록 트리플시티 엘리프는 1순위에서 총 72가구 모집에 12,735명이 신청해 평균 176.87대 1의 경쟁률을 민영주택은 총 402가구 모집에 34,320명이 몰려 평균 85.37대 1의 청약률을 보였다. 반면 3.3당 평균 1,893만원이었던 도안 우밀인 트리쉐이드는 일부 주택형이 미달되며 청약 마감에 실패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충청권 등 지방은 수도권보다 미분양 위험이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대전 등지에서 연말을 앞두고 분양 물량이 대거 몰렸지만 금리 인상 여파로 청약 시장 수요도 급속히 위축된 탓이다. 부동산 R114가 지난달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비수도권에서 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으로 1만 608가구에 달했다. 이어 대전 4,643가구, 경남 3,312가구, 경북 3 3 0 1가구 강원 2,689가구, 대구 2,023가구 순으로 물량이 많았다. 부동산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 규모가 큰 대구는 결국 다음 달부터 주택 우선 공급 대상의 6개월 이상 거주기간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역, 이달 전국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가 131.4로 올들어 가장 높았던 만큼 미분양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건설 경기가 침체일로를 겪는 상황을 지켜보면 다음 수수는 무엇일지 궁금해진다. 10여 년전 금융위기 때와 큰 틀에서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레고랜드 PF 사태가 아니더라도 국내 건설사는 지방사업장의 고분양가를 내세운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수도권 규제 탓에 지방 물량에서 수주고를 쌓고 실수요를 찾지 못해 미분양을 맞는 구도가 과거 10여 년 전과 별 차이가 없다. 경기 침체로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하자 주택 수분양자들이 건설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 대금을 낮춰달라고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곳곳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분양 해소를 위해 할인 분양에 나서는 현장이 많아지면서 이 같은 분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신길의이 케이프루지오 도시형 생활주택 수분양자 수십 명은 대우건설과 대한토지신탁 등을 상대로 분양 대금을 20% 인하하고 중도금 대출을 무이자로 해달라. 는 내용을 담은 내용 증명을 보냈다. 대우건설 등은 작년 11월 오피스텔 96실과 도시형생활주택 286가구의 신길 AK 프루지오를 분양했다. 방한 칸과 거실로 구성된 전용면적 49 도시형생활주택을 8억 4 3, 139만 8억 9 9 7 0만 원에 내놓자 최고 창약 경쟁률 129대 1을 기록하며 완판됐다. 당시만 해도 인근 신길류타운 전용면적 59 아파트가 14억 원을 호가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뜨거웠다. 그러나 불과 1년여 만에 시장 상황이 돌변해 방색한의 화장실 2개인 신길류타운 아파트가 9억 9천만 원의 급매물로 나오는 지경이 됐다. 그러자 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 감액과 중도금 지원 등을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수분양자들은 지난 7월 금리 연 4.7%로 중도금 대출을 해주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난달 돌연 금리 6.987%로 대출을 받으라고 말을 바꿨다. 아직 중도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그냥 계약해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면서도 수분양자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고 말했다. 건설 시행사와 수분양자의 분쟁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IS&D가 n 지난 5월 대구 수성구에서 분양한 만촌자일른의한 계약자는 최근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계약 취소 등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의자를 던져 단지 모형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대규모 미분양 단지가 속속 할인 분양을 시작해 기존 분양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대우건설이 상반기 경기 파주시에서 분양한 주거용 오피스텔 운정 프루지오파크 라인은 최초 6억 7천만 원대에 분양한 전용 84를 0 현재 5억 원대에 분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북구 칸타빌스 유펠리스 그러고천황영모아일가트레비등 중소건설사 소규모 단지들도 최초 분양가보다 수억 원 낮은 가격으로 분양 중이다. 절대적인 미분양 규모는 과거에 비해 크진 않다. 다만 심각성에 대해선 모두 공감하고 있다. 대구는 미분양이 1만 세대를 넘었다. 이달 울산 최중심지에 분양한 건설사는 분양률 제로를 기록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내년을 지나면 할인 매각이 나오고 공사 미수금을 대손상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형 건설사도 재무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다음 수수는 미분양 펀드의 등장이다. 투자금을 만들어 미분양 아파트를 싸게 사들인 뒤 되파는 방식이다. 여태까지 정부 조치는 모두 실기한 측면이 있다. 미분양 펀드만큼은 아직 선제적으로 취하지 않은 조치 중에 하나로 손에 꼽힌다. 과거 미분양 펀드는 중공업 물량에 초점을 맞춘 탓에 실질적인 건설사 유동성 지원 효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건물이 다 지어질 때까지 미분양을 방치하고 있다가 펀드가 만들어진 후에 조치를 취한 탓에 건설사로 돌아가는 몫이 적었다. 확보된 자금 대부분이 대주단을 위한 대출금 상환에 쓰인 탓이다. 유동성 지원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건설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건설 경기 침체 악화를 막으려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준공 전 미분양 펀드는 대안이 될수 있다. 그동안 정부 조치가 비판을 받았다면 이제는 선제적인 조치로 호응을 얻기를 바란다. 시는 조만간 3차 공매를 의뢰할 방침이나 매각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저 입찰 가격을 기존 감정과 그대로 했기 때문이다. 공매는 유찰되면 10%씩 가격을 낮춰 다음 입찰을 진행할 수 있으나 강행 규정은 아니다. 관사는 매달 12만 원 정도의 공동 관리비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매각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관사를 사용할 부서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감정가보다 낮춰 팔 만큼 시급한 게 아니다. 라며 차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 이라고 말했다. 대구시가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도입한 6개월 거주 분양 조건을 폐지한다. 전국 최다 미분양 등 꽁꽁 얼어붙은 지역 주택시장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는 시의 생각이 반영됐다. 대구시는 12월 10일 현행 6개월인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 30일 공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도는 주택 공급 부족, 청약 과열, 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해 시가 2017년 시행했다. 분양을 위해서는 대구의 주소를 등록하고 6개월 이상을 살아야 했다. 9월 말 기준 대구 미분양 주택 규모는 1만 539세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국 미분양 물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시는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최근 수성구등 대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고금리 보물가, 보안율에 따른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역시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주택 거래량 급감, 청약률 저조, 미분양 증가 등 대구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도를 폐지하게 됐다. 제도 폐지에 따라 대구의 주소를 등록하면 기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에 나설 수 있다. 시는 투기 세력 유입 우려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을 폐지해도 광역시 전매 제한 3년이 있어 투기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시는 그동안 지역 주택시장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주택정책자문단, 부동산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회의를 했다. 지난 15일에는 대구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고 이를 시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또 각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시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권한 위임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지원 강화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 미분양 해소방안 등 주택시장 안정화 대응 방향 설정, 시민주거진단 등을 2023년 수립 예정인 2030주거종합계획에 반영해 주택시장의 안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택 관련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어 이번 조치가 지방정부에서 할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며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겠다. 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6주 연속 떨어졌다. 기준금리 인상과 거래 절벽 심화로 부동산 침체기가 본격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나날이 위축되는 분위기다. 간헐적으로 금매물만이 소화되면서 주택 가격 지표를 끌어내리고 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0.52% 하락했다. 모든 지역구가 힘을 쓰지 못하면서 지난주 마이너스 0.49%보다 더 떨어졌다. 이는 부동산원이 지난 2012년 관련 통계 발표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낙폭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노원구 마이너스 0.88%, 도봉구 마이너스 0.83%, 강북구 마이너스 0.74%, 은평구 마이너스 0.61%, 동대문 성북구 마이너스 0.60%, 송파구 마이너스 0.57%, 중랑구 마이너스 0.56%, 강동구 마이너스 0.55%, 영등포 중구 마이너스 0.54%, 서대문 금천구 마이너스 0.51%, 강서구 마이너스 0.47%, 구로구 마이너스 0.43%, 종로용산구 마이너스 0.42%, 마포 양천구 마이너스 0.40%, 동작관악구 마이너스 0.39%, 성동구 마이너스 0.38%, 강남구 마이너스 0.37%, 광진구 마이너스 0.36%, 서초구 마이너스 0.27% 등 25개구가 모조리 약세였다. 소비자 집값 전망 역대 최저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2년 전으로. 앰비안새 주인을 찾은 물건도 대부분 가격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전용 면적 7 3는 지난 7일 9억 원에 직거래됐다. 최고가 16억 2,500만 원을 기준으로 7억 2,500만 원 급락했다. 다만 직거래인 만큼 가족 한 특수거래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중개거래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인근의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전용 59가 지난 20일 8억 2천만 원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 체결됐다. 최고가 12억 2천만 원과 비교하면 4억 원 빠진 것이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에스 전용 84는 지난 12일 최고가 27억 원 대비 7억 2천만 원 내린 19억 8천만 원에 팔렸다. 뒤를 이어 트리지움 전용 84도 지난 14일 최고가 24억 5천만 원을 6억 2천만 원 밑도는 18억 3천만 원의 새로운 소유주를 맞이했다. 강서구 등촌동 등촌동아이파크 전용 84는 지난 13일 8억 2천만 원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최고가는 12억 9천 5백만 원이었다. 동작구 사당동 레미안이수영로이파크 전용 85도 지난 15일 직전 거래가 17억 3천만 원보다 2억 3천만 원 낮은 15억 원에 정리됐다.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된 단지들도 가격 방어에 실패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는 지난 8일 17억 7천만 원에 팔렸다. 직전 거래가 19억 9천만 원과 비교하면 한달 만에 몸값을 2억 2천만 원 낮춘 셈이다.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10단지 전용 70 역시 지난 18일 직전 거래가 16억 4천만 원에 비해 3억 원가량 저렴한 13억 5천만 원에 손박뀜 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빙하기에는 재건축 호재조차도 힘을 쓰기 힘들고 침체 흐름이 장기화하는 상황이라 어쩌다 한두 건 체결되는 급급 매물 거래를 시세라고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짚었다. 그렇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집값 반등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앞서 금통위는 올해 기준금리를 1월 4월, 5월, 7월 빅스텝, 8월, 10월 빅스텝까지 6차례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달까지 포함하면 총 7차례 인상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도 0.50% 떨어졌다. 지난주 마이너스 0.47% 대비 하락폭이 커졌다. 전국 176개시 군구 가운데 집값이 낮아진 지역이 172곳에 달한다. 인천 마이너스 0.79% 마이너스 0.83% 경기 마이너스 0.59% 마이너스 0.61% 세종 마이너스 0.62% 마이너스 0.64% 부산 마이너스 0.44% 마이너스 0.46% 울산 마이너스 0.59% 마이너스 0.65% 대구 마이너스 0.48% 마이너스 0.59% 등 주요 도시가 모두 내렸다. 이는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국 마이너스 0.53% 마이너스 0 5 9인 낙폭을 벌리면서 서울 마이너스 0.59% 마이너스 0.73%은 물론 수도권 마이너스 0.70% 마이너스 0.81%과 지방권 마이너스 0.37% 마이너스 0.39% 모두 아파트 전셋값 하향 조정폭을 키우게 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금리인상 및 집값고점 우려 등으로 매수자는 추가 하락을 기다리면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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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뉴스일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 파주에서 분양한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은 할인 분양 중이다. 대우건설이 시공한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은 주거형 오피스텔이다. 운정 신도시 이지구 준주거지역의 664실 규모로 두개 단지로 나눠 들어선다. 1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7층 5개 동 전용 면적 84, 119, 578실이며 2단지는 지하 3층 지상 24층 1개 동 전용 107, 119, 86실 규모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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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최초 분양가보다 약 2억 원 가까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전용 84 분양가는 5억 원대로 운정 신도시 마지막 물량 이라고 판촉에 나섰다. 최초 분양가는 전용 84의 경우 6억 7천만 원대, 전용 107는 8억 9천만 원대 등이다. 할인 분양 카드를 꺼낸 곳은 서울서도 있다. 서울 강북구 칸타빌 스유펠리스 그러고천황영모아일가트레비등 중소건설사 소규모 단지들도 최초 분양가보다 수억 원 낮은 가격에 주인을 찾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인 영등포구 신길 AK프루지오 수분양자는 사업자 측의 분양 계약 해지도 요구하고 있다. 이 분양 우려가 큰 대구에서는 할인 분양에 화가 난 수분양자가 해당 주택 견본주택 모델하우스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IS&D가 n 대구 수성구에서 분양 중인 만촌자이르의한 계약자는 최근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계약 취소 등을 요구했고, 의자를 집어던져 기물을 파손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등자금 조달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사업자의 현금 흐름도 악화하고 있다. 라면서 정부가 최근 내놓은 미분양 PF 대출 보증의 전제 조건이 분양가 할인인 만큼 할인 분양 단지는 더늘 것. 이라고 말했다. 미분양 신고는 사업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숨겨진 미분양 물량까지 더하면 드러난 통계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